닭고이가 죽질 않아 내 코딱지도 안 통하고 아 어떡해요 음... 바보야 상상이란 게 있는데 상상이란 게 걔는 석고생이잖아 니 코딱지도 죽겠네 아 그럼 어떡해요 야땅기야 내가 지금 널 잡으러 가겠다 야야 야! 이놈 모래 하하하하하하하 아 여따 고개 내가 오늘 널 잡고 너의 능력을 내가 뺏어오겠다 <웃음> <웃음>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후! 들어와라! 유파리! 겉딱자! 자! 뭐야? 끄덕끄안잖아 이거! 뭐야? <웃음> 가소롭다, 가소로워 연속 겉딱자! 터! 터! 터! 아우, 야, 등 간지럽다. 등에도 좀 뿌려봐봐. 야, 야, 야!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어허! 아우, 시원해. 야, 더, 더, 더. 더 위, 위, 왼쪽으로. 아, 짜증나. 간다! 꼬리치게 아 짜증나 진짜 아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거야? 너등 돌렸지? 큰다! 벚꽃기! 너는 내 상대가 안 된다! 에이! 일진섭 땅콩이! 내가 쳤다 하지만 다음엔 더 강화된 능력으로 너를 상대해주마! 에이... 억울하다! 억울하다! 아 짜증나! 아! 어떻게, 어떻게 내가 질수 있는 거지? 아, 내 코딱지가 통해. 이 마박사님 찾아가서 도움을 좀 요청해야겠다. 에, 에, 아, 아, 아, 아 마박사님! 아! 야, 육팔이 왜이이야 아이, 저,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아, 뭔데? 땅콩이가 죽질 않아. 내 코딱지도 안 통하고. 아, 어떡해요? 음, 바보야. 상상이란 게 있는데, 상상이란 게. 걔는 석고상이잖아. 니네 코딱지로 짓겠네? 아, 그럼 어떡해요? 잘 들어라. 걔는 석고상이잖니 불로 녹여야 돼 그래서 SCP-354-16을 죽이면 된다 걔가 뭐하려는데 걔는 불의 능력이 있단다 그 능력을 뺏어와봐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사님 에이. 근데 걔 어딨어요? <웃음> 아 도대체 마 박사님은 아그러면 어디서 찾으라는 거야 어? 저 뭐지? 어? 저저저 불아닌가 능력을 쓴다고 했잖아 응? 어? 좋았어! 아! 이걸 따라가는 거야! 에, 그렇지 여기도 발자국이 있고 그렇지! 잡았다 이 놈! 아 기다려라! 육8에 가간다! 저 위로 연결돼 있군! 아, 여기 발자국 아! 어? 저! 저기 있다! 저! 저이야 3.5.4-16! 야! 3.5.4-16! 넌 뭐냐? 먹이 뭐야! 육팔이지! 가비껍도 없이 나한테 덤비다니 니가 날 이길 수 있을 것으냐한번 붙자! 내가 너를 이겨 능력을 내가 뺏어올 수 있단 말이지! <웃음> 그렇다면 제대로 한번 붙어볼까? 이놈한테는 내 코딱 찍어겠지 자, 지금부터 전투다! 자, 간다! 하! 하! 좀 아는군!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아! 아! 지금 어떻게 아,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아 이거, 구나 이거, 이거, 야 어? 이거, 이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걸로땅이기이 죽일 수이어이신없이 간다. 연속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너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 저놈만 죽이면은 저 능력으로 내가 땅콩이를 죽일 수 있겠어 헤야코 <웃음> 딱지 받아라! 호연 폭탄! 으아! 겁나 멋있어 펭기예요! 사랑해요! 속! 아 뜨거아! 아! 빨리 주마! 아 어떡해! 잠깐만 잠깐만 맞다! 구타임이 있지! 야, 지금이다! 지금이다! 이야! 꼬리치기! 슈아 드디어 내가 잡았다. 오, <웃음> <웃음> 내가 간다, 쇼, <쉬어>! 간다. <웃음> 야, 딱 거기, 딱 거기. 에이, 뭐야 또? 야, 어,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나야 육팔에 내가 흡수 능력이 좀 있거든. 내가 언젠간 널 꺾을 거라 그랬지. 그게 바로 원거리 다 그만, 그만, <나> 아, 아아아 <놀만> 아, 뜨거운, <놀만> <priest> 아, 뜨거운, 뜨거운. 아, <놀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태워주마! 어, 어, 어, 어, 어, 다른주 어, 어, 어, <웃음> 마지막 보로다! 간다씨야 땅콩이를 <웃음> 잡았다! 오, 아 어, 어, 강력한 이힘! 그렇지! 바로 이 거야! 이 기쁜 소식을 마 박사님은 달려줘야죠 박사님마박사님아하하하하하 <웃음> 어! <너 누구냐? 웃음> 나의 하하이 오, 어? 야! 드디어 우리 6 8이가하하하를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다 아, <웃음>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하 아! 하하하하하 아, 아 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 박사님, 아니야, 아니야. 너 우리 집 아니야. 물어내.